나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막 이뻐지지 않습니까? 색깔이 듭니다. 지금요. 누가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꽃들이 이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예전에 나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지금 요것도 지금 창 종류들인데 철화들 또 보면 아 지금 한참 제가 전에도 일전에 이야기했지만 철화도 겨울에 성장합니다. 여름철에는 가급적 물을 줄이시고 어 겨울에 지금부터 물을 많이 줘서 얼굴이 활짝 필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서 어, 꽃들이 이쁜 색을 낼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밖에다가 또 햇빛을 또써어줘야될 것들은 또 밖에다가 또 일일이 하나씩 들어서 내놓고 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꽃이 잎어지는 타임에 게을리 하지 마시고 물관리 라든가 햇빛관리 라든가 물론 뭐 들었다 놨다 햇빛에 가지고 돌아다니시면 다소 고생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조금 해 줘야 꽃들이 이쁜 색을 내고 건강하니 또 매니아라면 또그 정도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 힘들이지 않고 어 꽃이 이뻐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지금 밖에다가 지금 철화 종류들 한 50개 정도 다 밖에 내놨는데, 근데 햇빛도 다, 다 그늘 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모든 다육이들이 이렇게 햇빛 샤워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햇빛 샤워를 한 번씩 한 이틀 정도 하루에 한 6, 7시간 해주면 색감이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할인의 햇빛이 돌면서 분명히 햇빛이야 꽃들이 다 받겠지만, 이런 꽃들을 전부 다 햇빛에다가 노출을 시켜서 이쁜 색을 보기 위해서 고생되지만 다 이렇게 밖으로 지금 들어서 내놓습니다. 이거는 하우스 안에 있던 꽃들인데, 지금 제가 밖으로 이렇게 철아들을다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좀 다소 번거롭고 힘들지만 또 밖에서 한 이렇게 햇빛 샤워를 하면 꽃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이뻐져요. 그래서 어, 겨울에도 성장도 잘 하고 물놀이 없이 다잘 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는 밖에 완전 노지로 우개차각막도다 걷고 비닐이도 다 트, 뜯어버렸습니다. 직접 햇빛을 좀 쐬기 위해서 그래서 창들이 예뻐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더 물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에 가을철에 이미 분갈이 하지 않고 예전부터 있던 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물을 제가 한 10일 안짝으로 한 번씩 줍니다. 많이는 안 줘요. 그래서 꽃들이 뿌리 내림을 좀 튼튼하게 할수 있도록 하시고 이쪽에 있는 국민이들은 지금 물을 거의 단순은 아니지만 단수 정도로 지금 줄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10월, 11월 달에 몸이 분해 물기가 없어야 꽃이 이쁜 색을 발산을 해요. 그 뭐냐면 색이 나오려면은 국민이들은 몸에 물기가 있으면 전분 이 몸에서 녹으로 가기 때문에 색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쁜 색을 내려면 무조건 물을 저서히 줄여서 11월 달부터는 거의 물을 안 주는 그래서 국민다육은 완전히 물을 단수를 시키는 그래서 거의 뭐 1월, 2월 달이 돼야 완전히 이쁜 색이 나옵니다. 이 국민이들 키워보면 어, 지금 들어오는 것은 햇빛에 이제 어느 정도 분이 말라있는 꽃들은 색이 조금씩 발산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꽃들은 인위적으로 분해 물을 가급적 빨리 말려주셔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쁜 색감의 그 색깔을 자태를 주인한테 선물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웬만한 꽃들은 전부 햇빛에 노출시키고 직타로 다 내놓으세요. 내놔야 꽃들이 이쁩니다. 또 달궈져야 이쁘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요 다육이들은 키우는 게 아니고 달구는 거기 때문에 달고야 또그 예쁜 색을 주인한테 선물하고, 또그 색을 또 키우는 사람이 보면서 만족을 해야 또 꽃에 대한 애착도 갖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지금 국민이들은 물을 가급적 주지 마시고 창들은 어 지금 물을 늦어도 10일에 한번 정도씩 많은 양은 주지 마세요 자주 줄수 있는 조금씩 자주 주자 여러분들이 물 관리하기가 좋아요. 또 흙에 자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대부분 집에서 키우신 분들이 흙에 자신이 없어요. 또 흙도 여기서 사다가 키우고 저기서 사다가 심고 이러다 보니까 흙을 갖다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이 그냥 물도 더 양도 많이 줄여 늘려서줄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꽃들 자체가 집에서 하나씩 둘에씩 사와 가지고 봉가리를 한다든가, 봉가리도 일정한 흙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 문의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다육이를 소량으로 키우시면은 흙의 중요성을 모르겠지만, 좀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알 거예요. 이, 흙의, 흙이, 흙이 얼마나 다육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건지, 좀씩 이제 초보분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 앞으로는 다육이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저 많이 예전에 키워봤는데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이 꽃이라는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국민이들은 가급적 물을 주지 마시고 이제 몸을 말려야 11월 12월 1월 달까지 가서 이쁜 색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 물을 지금 단수 안전 단수는 아니지만 단수 시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이나 아니면 이런 철화 종류들은 지금 한참 성장을 위해서 뿌리내림을 하고 있으니까 물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이제 자주 준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드셔야 될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흙을 내가 내 흙을 아니까 10일 안짝에뭐 일주일이나 10일에 한 번씩 주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흙을 자꾸 이렇게 가게에서 주는 흙, 좋지 않는 흙에다가 그냥 그대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이 빨리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 조절을 충분하니 본인이 아시고 음 제가 뭐 일주일에나 10일에 주란다 해서 무조건 똑같이 하지 마시고 흙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감안하셔서 어 물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한참 뭐, 인자 밖에 이렇게 햇빛 샤워 하는 것도 지금 불과 앞으로 한달안 짝입니다. 11월 뭐, 15일, 20일 지나면 4, 5도 정도 떨어지면은 나울리고 뭐, 야간 것들은 다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불과 뭐, 한달 정도의 햇빛 샤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한달 중에서도 뭐, 제가 봐서는 좋아 봐야 한 20일입니다. 그래서 꽃한테는 이 햇빛이 보약이니까 여러분들도, 어 햇빛 관리를 좀 하시고, 명심할 것은 국민이들은 단수를 좀 가급적 시작하시고, 장들은 물을 주시라는 거. 나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막 이뻐지지 않습니까? 색깔이 있습니다 지금요. 불가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꽃들이 이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예전에 나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하방에 음, 가서 꽃을 구입하시더라도 이 목대가 가급적 말른 나무 색깔이 나는 거 매처럼 더 주더라도 그런 걸 사시면 이 당해년도에 이쁜 음, 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명심해야 될 것은 창 종류들이 뿌리를 많이 지금 움직이시니까, 물을 한 번에 많이는 주지 마시고 어, 자주 조금씩 주어서. 뿌리 안착을 해서 겨울에 튼튼하니 꽃들이 이쁜 색을 내면서 클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세심한 노력을 해주셔야 이 꽃들이 또 이쁨을 또 우리 주인한테 선사하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꽃뭐 10개 20개씩 내갖고 햇빛에다가 좀 내놓는 그런 번거로움을 자꾸 하셔야 이쁨다 색이 그래서 여러분도 다소 고생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간가하지 마시고 어 노력을 하셔서 예쁜 꽃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오늘은 다른 영상은 아니고 어 물관리법을 잠깐 설명하면서 꽃을 전체적으로 찍은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방금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린 거 창종류는 물을 타서 주시라는 거하고 국민이들은 단수를 서서 여시라는 거. 그런 부분만 좀 명심하셔가지고 어, 꽃을 좀 관리를 지금 지 제일로 관리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9월 10월이 그래야 11월부터 1, 2월 3, 4월까지 이쁘게 보니까 그렇게 하셔서 어, 또이 꽃이 또더 예뻐지는 들어가기 전에 또 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11월 중순이나 색깔이 더이쁠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더 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눈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